이 게임의 제목은 바로 인더서 이! 이! 이! 러 이! 안되는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너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저희가 1라에서 드디어 게임 제목을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인더섬의 로고를 만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섬네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 그리기 오오오. 이어 그리기 괜찮을까요? <웃음> 제가 봤을 때전국이 지민이 둘이서 이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1라운드는 1인당 60초씩 2라운드는 30초씩 3라운드는 다 함께 마무리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쓸수 있는 찬스가 라운드별로 한 번씩 있다고 하는데요 오 좋은데요? 바로 금손 찬스입니다 금손이 아, 실제 로고 네. 디자이너 전문가분의 손을 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딱 손만 빌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어느 부분을 어떻게 그려달라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낸다 우리가 금손을 써야겠다 싶을 때 찬스를 외치면 투입되십니다 야 이거 처음부터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우선 진영해 네. 아,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진영이 뭐, 어.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아, 뭐, 제가 생각해 놓은 거는 일단 저희가 뭐, 고래를 자주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고래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네. 고래 자체를 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고래를 크게 해가지고, 오. 이제 윗부분을 이렇게 섬 같은 느낌으로. 오. 옛날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그런. 타지 판타지나. 판타지나 뭐 이런 거면 자주 나오니까. 그런 같습니다. 거에다가 이제 뭐, 멤버 7명 세워놔도 되고, 그 뒤에 뭐, 나무 있고, 네. 뭐, 불 피워놔도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지 어 생각 만해 봤어요? 저는 저저의 캐릭터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형뭐안 이렇게. 아요이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고. 아형 진짜 형 형이 만든 그 상표가 그 코레잖아요. 아 그렇죠. 코레. 상표까진 없어요. 아 상표가 아니고 형이 그때 만든 로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섬 이름이 코레인 거예요. 아섬 이름이 코레. 코레에다 A만 붙이면 코레가 아닙니까? 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에에 코레에서 에 붙이면 코레. A, A만 붙이면 코리아가 됩니다. A야, 네요 아, 선인데 아... 네. 자, 그래서 이 고래, 이제 위에 섬이 있고, 네. 그 섬에서 우리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떨까라는 게 사실 형의 아이디 오, 아이디어인데. 어,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때. 어떻게 생각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진영 아이디어로 한번 가보시죠. 네. 진영이 예. 틀려을것 네. 같은데. 코리아 좋은 것 같아요. 제가요? 아 네. 시작하자마자 금손 찾을 쌌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Si 시작! 자, 데 자, 짠, 골든 헤드 나와주세요. 아, 왜냐면은 아미반 모자와 살짝 그아그 살짝 그, 그, 그 고래 어두운 색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고래를 이렇게 그, 짬 짬이 있으시니까 네, 설명 안해도세요 설명, 설명 설명 안해도돼요 어차피 섬까지. 어자시작했어요 어? 어, 어, 어. 오오오야 오. 야, 야, 이러면, <웃음> <아니, 웃음> 이러면,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크나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오오오 <목소리> 아니아니 아니야, 괜찮은데 왜? 어, 그래? 아니야, 저기 어? 이제 섬그림 되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 사실 고래가 떠받치고 있고 그 위에 섬을 크게 그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나도 그릴줄 알았거든. 이걸로 하면 되지. 아, 어, 오케이. 야, 고래 어, 귀여운데? 자, 아, 이런 고래가 너무 부각되는데? 자, 오케이, 좋아. 어떻게든 살 살리... 믿어요, 금손. 금손을 믿자. 이거 디자이너님의 성실. 나 클럽 아 어, 잠깐, 거의물 나오면 안 되는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 이제 더 이상 숨면안 되겠다 잠깐만, <웃음> <웃음> 야, <웃음> 이제 안 돼, 이제 저 <웃음> 내가 생각한 아니, 거랑 너데 <웃음> 아, 생각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어떡하냐. 아, 야, 잠깐만 언니는 야, 예술 혼만 음. 그냥 하고 가셨어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빨리 형, 일단 딱 만들어요 딱! 시간딱 만들어야 돼, 아시 <웃음> 자, 요, 요, 했지? 요 부분에다가 이제 땅 만들어, 땅을 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죠. <웃음> 야, 머리가 생겨. 아니, 요부분에다 이렇게 땅을 만들고 자, 요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은 이제 살릴 수 있어. 우리, 우리야, 우리가 살짝 가 있어야 됐어. 칸아이 <웃음> 심지어, 오는 너무 이쁜데. 나 10초 남습니다 오케이. 아, 네, 길어. 9, 아, 9, 9, 8, 7, 가정 수, 이렇게. 오, 찜이다. 목도 약해라. 4, 4, 2, 1. 오케이, 오케이. 다 아, 가야 돼나 가야 돼나가 정국야, 전공이 약간 작은 연애를 카운트 시작됐어요 아니야. 카운트 시작됐어요 답이 없사람들 그래야지 이제 방탄 그래야지 나, <웃음> 나 지민 씨 지금 벌써 3초 올라갔어, 뒤에서 물나오는데 뭐야 아, 아, 아, 아, <웃음> 자 물은 상상도못했어 지민아 모닥불 그려줘모작불모작불 마지막에 이렇게 안장하신게 진짜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야지 열어야 돼 열어야 돼열어1돼초초야돼 열어야 돼 열어야 고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어때요 저게 모닥불이 뭔데? 저, 자, 5초 모닥불을 가운데다 그려어야 되는 거야. 그러게 모닥불 가운데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아, 정부아, 정부아. 고래 피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거? <웃음> 고래 한대 맞은 거 같은데? 상천한 고래. 정부아 일곱 명 그려줘 일곱 명. 일곱 명 그려나고? 아, 일곱 명 그려줘 일곱 명. 정이가 나가는데 <웃음> 일곱 명을 그리는 건좀 약간 일곱 명 그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인간 <웃음> 두 개만한 크기의 <크게> 모닥불이야. 야, 왜다 저기 모여있냐 우리는? 야, 좀 해라, 좀 해라. 야, 야, 두명더그려 야, 두명더걸두 야, 야, 야 한명 뭐... 낚시, 한명 낚시. 아, 나이나 이거 이거 뭐 해줘. 이거 뭐... <웃음> 한명 낚. 나... 야, 이게 이게 사공이 많으면 내가. <웃음> <웃음> 좋아. 도아 네, 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네. 아이디어. 어? 뭐 할까 이제? 캠핑 이 텐트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텐트 있어야지, 텐트. 네. 야, <웃음> 다 <웃음> <웃음> 누가, 나, 누가? 다 누가? 야, 뭐 해야 돼요? 형아, 뭐라도 해, 그냥. 우리가 생각한 틀은 다 나오긴 했어. <웃음> 아, 근데 왜 나무가 꼬리에 있어? 야, 아니, 이... 나무가 머리에 있으면은 저기서 이제 활동 그게 제한되니까 꼬리 쪽으로 보낸 거죠. 아, 나할수 나 있었는데. 이거. 아, 내가, 내가 그냥 처음 할걸. 아, 이거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만들고. <웃음> 아, 할게 없구나. 아니, 잘못됐어. 이게. 아, 씨. 저... 괜찮아, 야, 아, 야 야, 우, 야 우. 눈에서 불빛 나온다! <웃음> 어, 무서워! 그러 야, 야, 하울의 야. 움직이는 거 마지막 버스몹이고 고래여서... <웃음> 그냥 꺼은 <검은색> 고래의 <웃음> 계략으로 다 저기 갇힌 거지. 그지 아니, 저게 고래 눈 밑으로 들어갔어야 됐어. 그 바다 밑으로 눈 거기... <웃음> 자, 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 민준아, 텐트 디벨롭! 아 뭐야, 이거 몰로 봐야 돼? 눈이 아, 에 걸쳐 싶어. 있어야 오. 이제 저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디벨롭밖에 어, 아, 있어요. 있어요, 이 텐트. 상실을 벗어나서 그냥 고래가 하늘 나는 고래 아, 좋아. 아, 아! 카 o r e a 는 o r 야 그럼 코 r 아 a k a a a k o a Korea. Korea. k o r 에 a Korea. Korea. 에 o 에 e a Korea. Korea. Korea. Korea. k 에 r e a k o r 이 a Korea. k o r 디벨롭 o r e a Korea. Korea. 야, 어디 그림자가 비치지? 공중에는 명함이왜 있어요, 공중에? 야, 텐트가 흑화했는데? <웃음> 오케이. 에이. 불, 불 타고 에이. 남은 텐트인가? 그텐이있는나 그 이제 좀 텐트 같네. 에이. 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웃음> 야, 야. 야, 저... 야, 역대급으로 별로다. 에이. 아, 세요 <웃음> 그런 거 좋아. 에이. 야, 아, 저기 왜 풀이 났어, 근데? 아, 여기 한명 누가 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재밌을것 같은데. 오케이. 한명한명한 한 어, 명. 방식, 방식 방식 야, 상조빈이고. 야, 시혁이 형. 기에 그래요. 막흑막 세균맨처럼. 어떻게 그려 세균맨. 5000 여그... 나왔다, 호바. 너무게 아니야. 너방핀이야 뭐야? 다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 나처럼인가다음 그릴 거면 그리든가. 어, 좋아. 아. 어, 뭐야, 깡패야, 고래가. 야, 고래. 야, 고래가 이거 많이 보스하면 되는데. 야, 이거, 이거 아, 고래가 만화에 뭐... 나올 법한 우리, 우리의 희망이어야 되는데. 에이. 저기... 야, 좀 땅을 칠해야 되지 않겠냐? 저기까 칠해야 돼. 소리를 좀 이렇게 하고. 그치, 그치. 와, 참지. <웃음> 이제 부분 탈모야. 야, 여기 물 나오는 거 아예 강으로 만들자,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아, 좋은 여기, 생각이다. 그, 강, 오케이, 강. 그, 하나, 옆못옆못 강. 옆못옆못 그, 어, 그냥 저 잔디도 그 아주 좀 나왔어요. 표기할 때그 잔디 있잖아. 어 연모 좋아 연모 <웃음> 어릴 때 대훈이 물또색깔좀 칠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라는 거 금손 한번 불러요 형. 금손 타임. 자 금손 타임. 어떻게 할지 대훈야가 나와신다. 네, 왜냐면 금손이 와도 답이 없거든. 금손이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아니, 저 빨간 눈 누가 했냐? <웃음> 수습 수습해 주세요. 수습해 주뭐 네, 네, 네, 네, 네, 네. 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잠시만. 새롭게 하실까요? 아, 새로 새로 만들어 주세요. 가자. 새롭게 하자. 새롭게. 새롭게 하고 아 내가 봤을 때아 새롭게 할까요?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이 눈이 눈이 요물요이요 입쯤에 요 있어야지.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내가 바다 봤을 게 포함이 돼. 이게 땅이 이만한게 있고 돌에 요만큼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땅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 봤을 때 땅이 이만큼뭐이 이만한 정도는 아니야. 왜, 왜.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지금 형 얘기한 대로 알지? <웃음> 시작! 해요? 어고. <웃음> 응? 어? 오 잠깐만 저거 아닌데? 아니아니 기다려 봐봐. 내가 <웃음> <웃음> 내가 내가 구상한 게 아닌데 저거. <웃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요. 믿어 믿어. 믿어. 자 동시에 3 0초 어, 남았습니다. 섬이 나오겠지? 섬이 나오겠지? <웃음> 섬을 와. 자2 0 초. <웃음> 돌고래 아니야 돌고래? 섬을 완전 크게 그래 되지 않을까? <웃음> 어? 성 섬... 아니야 십삼 십이 십일 아니야 여기서 디벨러 하면 되니까. 아, 어. 요, 이게 섬이야 일단은. 어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 것 같아 괜찮아. 아, 오케이 합시다 그냥. 자, 오케이. 어, 저도 형이 얼말 하는지 안 돼. 오케이. 엄청 아니 아니 야 엄청 맞아. 이렇게. 아니 어차피 아, 아. 저는 크게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잘 잘했는데. 좋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뭐? 다음. 다음. 다음. 뭐? 다기다이다네다디다러다키다 돼. 당신들 후회안하겠어자 하고 싶은 대로 해지민아아을더크게 키우자 봄을 좀 키워 줘꼬리좀 어? 좀 키워줘 채우자 여기까지 더. 더. 뒤로. 그렇지. 어, 뒤에까지 <웃음> 와 이게+ 이게+ 가능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게 이게+ 그선 무시하고. 아니. 판타지잖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그이그그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에이어이 밑에 꼬이어줘 꼬리 말고 꼬리 살짝 게 이게+ 기게 이게+ 이게+ 여기 이게+ 이게+ 게이렇게 그다음 그 그다음 세계 지도야 입체감, 뭐야 입체감 좀 <웃음> 좋다. 야, 이거. 세계 지도야아 약간 여기 이게 전체구나. 그렇지. 어, 이게 땅이. 그게 아일랜드야. 그렇지. 이제 여기다가 모닥불. 그렇지 모닥불 추가래. 돌. 뭐야? 야, 10초 남았어요. 뭘 그린 거야? 돌이. 아니야 입체적이잖아 아. 그림이. 왜왜 걔는 그렇게 된 거야? 어, 뭔데? 그 어, 뭐야? <웃음> 뭐야? 3, 2, 1. 야자 형이. 야저 엘리어날 아니야? <웃음> 야 그리고 싶은 거 생겼어. 그래 너무 그리고 싶은 거 그래 그냥. <웃음> 왜 저기 있지? 뭐나쁜 <웃음> 뭐야? 그래 너무 리고 싶은 거그러냥 구름이야? 와와 좋아. 이래, 좋아 아무거나 해. 뭐이거 이건 멈추게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 얘들아.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하늘고래야? <웃음> 하늘고래네. 하늘 아, 하늘이... 아니야, 되게 아니, 창의적이 좋아. 하늘인데 고래? 밑에는 구름이에요. 밑에는 물이에요. 약간 밀리터리 하늘고래인데? 고래, 고래가 힘이 참 세겠다. 고래 이제 약간... 아니, 물에 있는 것보다... 3대오백 치지. 식당하니까 오히려... 아니야? 나무 어디다 그리지? 어. 나무 3위에 그래. 그래야지 삼, 여기? 수술한데? 되게 좋은데, 나는 와... 자, 그 다음 누구냐? 진영, 진영, 진영. 그다음왜 나야? 자, 나무 뿌리 만들었다. <웃음> 야, 나무를 뒤쪽에 그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야, 아니, 나무 등성 등성 뭐? 그리고 그... 뭐야? 아니, 저 저거 땅 색칠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자. 나무는 한 이쯤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름에다, 구름에다. 구름으로 인다 삼을 그리는 거지 나무가 왜 이렇게 커? 아, 나무? 세계수 아, 괜찮아. 요세계수처럼 약간. 나무. 형, 그리고 싶어 그래요. <웃음> 어우씨 <어후> 와. <우와. 웃음> 미안하다.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나는 난나나 구름까지는 난, 난 좋아. 구름까지는 아, 그럼... 좋지. 왜 나무 안 좋아해? 나무. <웃음> 나무가 <웃음> 어, 근데 나무예요. 꽃이에요. 하나만 해요. 아니, 저거 왜... 아니, 이 중간에 금손 탄 사람 뜰까? 어, 어, 그래. 아 그래. 지금 어. 쓰자. 그렇지 아 아니, 내가 쓸 거. 내가 볼때 진영 때 써야 돼. 내, 내내 내 타임에 쓸게. 자 타임에. 쓰겠습니다. 금손 찬스. 내, 내. 내 타임에 쓸게, 내 타임에. 아니, 아이디어를 내고 금손 찬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려주시기만 아, 꾸, 하면 돼. 이제 꾸미기만 돼서 아 여백이 그래, 좀 있을 그치. 쓰자, 때 쓰자, 좀 쓰자, 쓰자, 쓰자. 희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금손 찬스. 아, 아 정구야, 잘했네. 자, 여기서 이제 디벨롭을 조금 더 시켜주면 됩니다. 사람을 그리셔도 되고요. 예그 네, 그냥 잘해주세요. 예쁘게 잘해. 알, 알, 알, 닦아, 센 예, 네, 뭐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로고 디자이너시니까. 인더 섬입니다. 생각하셨던 게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 네, 뭐 타이포그라피 뭐 그런 건가? 오. S, E, O, M이지. S, E, O, M. S, E, O, M. 이용도스간로한 -E 응. 5초. 4초. 3초. 2초. 1초. 잠깐만해 주세요. 자, 그럼 누구예요? 자, 오 아, 아, 나가겠습니다. 아, 그려. 그래. 자, 이어 그러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별 야감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수, 뭐야? 오! 오, 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귀엽다. 됐다. 오. 아, 됐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남자아 사람 그려줘, 사람. 7명. 아, 형 저기 나무 있는데 저거 나무 풀좀 그려 주세요. 형, 형 그거 모나폴리, 모닥 풀. 사람 그려줘, 7명. 아, 어, 난 사람을 못 그리겠어. 새만 그릴게요. 다 알아서 팔이랑 좀뭘 <웃음> 뭘 그린 거야, 그러면? 형은 뭐를 그난 나무 그렸잖아. <웃음> <웃음> 형 저게 나무예요? <웃음> 그럼 뭐야? 세계수 아니에요, 그냥? 세계수도 나무야. 아. 그렇지, 세계수도 나무. <웃음> 세계수가 이제 저 나무가 제일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디벨롭해서 굉장히 ]다. 예쁜 오케이, 나무가. 저요. 가든지. 그렇소. 어, 네? 오케이, 좋아. 뭐야? 나야? 어, 뭐야? 야, 텐트 그림 되냐? 어, 텐트 좋아. 야, 텐트 이거 맞냐? 음. 아, 아닐걸요? 안 보여요. <웃음> 뭐야? 텐트가 사각형이야? 박스, 박스 아니야? <웃음> 아, 아 텐트 맞네, 텐트. 고양이야 아니야, 고양이지 형, 우리 도형 배우는 거 아니잖아. 아, 맞네. 야, 근데 텐트가 너무 작지 않니? <웃음> 야, 텐트가 약간 옷걸이가 생기냐? 1인용1인용잘 <웃음> 어. 되겠죠? 2분씩만 줬어도. 형의 나무는 되게 진짜 초상적이다. <웃음> 풍차 같아요. 대개수라니까. 어, 어, 이거 맞나? 모르겠다. <웃음> 텐트입니다. 가야, 가야. <웃음> 그래, 다음. 난가? 형왜 계속 꼬리부터 그래 <웃음> 아까도 저거 하더니. 와 <웃음> 멋있네. 비가 비가 오는데 그때는 얘, 얘한테서 나오는 거야. 비가, 비가 오는 날엔얘얘 얘 등에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또 뭔데? 비래. 물을 물을 이렇게 뿜잖아 고래가. <웃음> 그게 뿜 거야. 너무 등 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테 <웃음> 붙인 게 아니에요? 어형물 뿌렸는데 인더섬이 나왔어요? 오, 좋은데? 천차아 오, 오, 느낌 있어. 어, 야, 꿈보다, 일복. 디벨록, 디벨록. 형, 디벨록, 디벨록, 디 더. <파트러줘요. 웃음> 형, 시간은 더 있어, 시간? 아, 물주, 형, 더퍼뜨려줘요 형, 물줄을 더 빠뜨려줘요. 물줄을 더빠뜨인더성으로 퍼뜨리자. 파트, 파트, 파트, 초트파인더성으로 빨리 퍼뜨려, 그렇지? 그렇지. 빨리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치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런 거지. 와, 아유, 감사합니다. 와, 스프링클러. 원래 다 그런 거야.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마무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뭘> 네. 준비, 골파차. 시작! 자. 2분이요. 자, 2분. 자, 1분. 1분. 1분. 5, 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만. 자, 줄 서세요. 자, 줄 서시고. 나 그냥 응원할게요, 여기서. <웃음> 자, 주세요. 플레이! 플레이! <웃음> 인더섬! 차근차근해, 차근차근. 자, 멋있네. 와, 이게 너무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여기 봐봐, 이게 우리의 그 그래픽으로 딱. 네. 변환이 된다? 귀여울 네. 것 같은데. 귀여워요? 아, 아, 귀여울 네, 것 같은데? 세개 아, 수가 있어야 된분들이 살려주실 겁니다. 야, 고래가 잘 생겨졌다. 오, 야 좋아. 얘들아, 좋아. 고래가 혼남인데? 야, 나, 난 느낌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아이, 힘들어 나. 아, 어우, 야, 팔 아프다, 야. 습관 안 나온다, 야, 이제. 뭐, 왜, 뭐, 뭐, 뭘 원한 거예요? 하트했어, <웃음> 자사랑한다는 뜻이지 그렇지 사랑 좋지 나도 좀려고형 한... 미안해요 의도가 좀 다르게 형 모양이 좀아니 잘했어 잘했어 뭐야 이거 아 그거 여기고여기고여기고여기데요 어, 귀여운데요 어? 여기 이제 누가 타고 있냐? 누가 살래요 방피님 타요살래데요귀여운데조귀여온거 타고 <웃음> 타고 <웃음> 타고? <웃음> <웃음> 아니야, 운데고 자, 여 하트는... 윤기 형의 패귀이운데요 이건 꼭 넣어야 돼요귀 <웃음> 고래 눈또 빨간색 누가 치는냐 <웃음> 어? 고래 아, 눈... 씨, 아, 저아태영아 뭐. 아, 고래 눈은 왜 자꾸 빨간색이야? <웃음> 자, 그만하자. 되게 좋아한다, 너. 아... 아, 우리 로마 단계의 의미, 우리 진영이 또 아이디어 그렇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래에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고래를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렇게 집어넣었고 구성을 해봤고요. 네. 이제 또 고래가 이 바다에만 있으면 살짝 이제 식상하기도 하고 이 전설 적의 동물 하늘고래, 그 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일곱 명의 멤버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 스토리 시작이 배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배가 고장나서 와봤는데 하늘고래 위였던 거예요. 배를 타고 한 아니 아니지. 잠깐 봐. 배를 타고, 타고, L 타고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그 고래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물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하늘고래였다. 물 마시로 내려왔네. 네. 그치, 뭐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다시 올라가서 나중에 가면 하늘 섬 스테이지도 있고 거기 네. 네. 이제 떠 있는 구름은 꿈을 상징하고요. 네. 그렇죠? 저 열기구, 날아가는 열기구는 희망을 상징하고저 하트, 파란색 하트는 무슨 네. 의미인가요, 슈아 씨? 저거는 이제 이... 이 그리고 저 빨간 눈 전진을, 전진을 상징전 인류와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파란색 <웃음> 하트. 사랑하는 파란색 하트. <웃음> 아, 네. 저 그리고 저기 저 빨간 눈, 저거는 이제 요. 어디든 헤쳐나가겠다는 전진을 상징 강한 의지, 의지. 꿈, 희망, 전 전진, 전진, 그래. 좋습니다. 아, 서또 아, 나아가겠다. 자, 아무 세계수는 혹시 어떤 의미로 이제 그 풍요를 상징하죠. 아. 옛날부터 그 그리스로마 신화를 전통. 보면은, 그쵸. 세계수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아니, 딱 판타지에 딱큰 나무들 있잖아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 정말 로것까지그어는데요 최종 완성된 로고는 인더섬 열린 개발 공식 SNS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기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나 보인다! 빰~~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에이, <놀람> 좋아! 자, 수여합니다 게임 개발자 BTS 오케이 okay. 정해진 숙명처럼 시작부터 함께 게임을 개발하며 새로운 소주를 만들어준 BTS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하이브 게임 개발자로 위촉합니다 거부는 거부해 회원님. 와... 야. 아마 이런 것까지 야, 네, 정말. 멋진 트로피입니다 아, 오늘 함께 해보니까 다들 어떠셨어요? 재밌네요아 아, 뭐랄까 이렇게 어릴 적부터 뭔가 개발 창작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꿈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게임이 코앞에 다가왔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아, 아미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이 담겨진 그런 게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그런 만큼 굉장히 좀 애정이 남다르고 좀 애착이 가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세요 아 우선 정말 태생이 문과인 사람에게 이렇게 개발자 어떻게 보면 이공계의 성역 아닙니까 네. 이런 칭호까지 선사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진심으로 이 정말 인더선 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는 게임 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그렇죠. 네. 게임을 한게다 오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아, 아,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어찌 아, 저요 자기 히스토리를 여기에 넣는다. 맞아요. 오늘 좀 이거 좀 아, 달달하게 아, 네. 좀 되세요. 아, 얼다구리 예. 그렇죠? 예. 하네. 보러 하네. 보러 돌아가니까. 예. 아 네, 제가 진짜 모바일 게임도 좋아하고 뭐 PC 게임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게임 개발자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게임을 개발할 줄은 상상은 했었지만 그렇게 네. 상상은 했었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알았습니다. <웃음> 아, 아, 정말 열심히 해가지 가지고 했었니만 인더섬 아. 함께 힐링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의, 말의 흐름을 오. 예상할 수가 없는 어우, 네. 굉장히 네. 독특한 네, 네. 독특한 소감이었습니다. 흑박법이었어요마르세유턴이었습니다정 네. 네. 네. 네. <웃음> 자, 자, 자, 저랑 같이 네. 게임하는 정구 씨. 네. 아 어, 인더섬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제 저희의 많은 의견을 <웃음> 수렴하시면서 이게 같이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이브 게임 개발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뭔가 공유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오케이! Okay. 맞습니다 아 저희처럼 아미와 유저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정말 직접 게임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게임 인더섬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의견 많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TS 게임 개발자 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섬을 타볼 거야